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온신 얘기가 안 올라갈 정입니다.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에 한번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또못 올리게 되었습니다. 저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7 3분께 정말 죄송합니다. 다음 주까지 재정비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보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